하는 분들에게 물어봅니다. 세상에서 제일 들기 힘든 것은? 역기요? 아니요. 저당이라고 합니다. 고객을 만나려면 전화로 약속을 잡아야 되잖아요. 그런데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서 전화 걸기 꺼리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극복하려고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전화하는 분도 있습니다. 이 초보자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. 그런데 고수는요.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합니다.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전화를 걸면 그 시간에 통화되는 분들만 통화되거든요. 통화가 안 되는 분들은 계속 안될 수밖에 없습니다. 새벽에 움직이는 고객도 있고요. 심야에 여유 있는 분도 있습니다. 이 전화 거는 기준은 내가 시간이 남았을 때가 아니라 고객이 바쁘지 않은 시간에 걸어야 합니다. 주말에는 절대 전화 안 하는 분이 있습니다. 본인이 주말에 쉬어야 하기 때문에 정한 규칙이 아닐까요? 물론 쉴 때는 쉬어야 죠 주말에는 무조건 쉬어야 한다는 분도 인정합니다. 그러나 주말에만 통화가 가능한 고객은 반드시 있고요. 그 고객에게 전화하는 영업인이 적기 때문에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. 저는 토요일에도 일요일에도 고객에게 안부 전화를 합니다. 물론 안 받는 분도 있지만 받는 분이 있다면 여유 있게 통화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. 영업실적은 대부분 전화의 양과 비례합니다. 엮기도 자주 들면 가볍게 느껴지듯이 무거운 전화기도 시도때도 없이 들다 보면 깃털처럼 가벼워질 것입니다.